오, 예쁘다. 오! 좀무력라 아, 어, 너무 예쁘다. 일단, 처음에 3개 정도 할 건데, 어, 고양이 자세? 맞죠? 고양이 자세? 어, 그런 거잘안 하는데, 고양이가 잘안돼 <웃음> <웃음> 이런 거안한다 <맞았구나? 웃음> 맞아요. 그렇게 라인 많이 해주시면 돼요. <웃음> 너무 섹시한 자세를. 좀 밝게 찍는 건데, 와, 엄청 웃는 건 아니고, 그냥 기분 좋은. 아, 여기가 있지 마. 아, 너무 뒷모습 가 <웃음> 아까 전에 엉덩이 싹 이렇게 빼셨던 거 되게 예뻐요. 거기에서 카메라 쪽 두고 올까? <웃음> 그렇지, 그냥 웃음기 없이 그냥 처음부터 그렇지, 그렇지, 예뻐요 야, 아니, 아, 괜찮아, 너무 안 빼게 시키는 게 맞다. 아, 아, 아, 아, 아 <웃음> 제가 엉덩이 쪽에 이거 하나만 올려드릴게요. 그 옆에 쌓인 과일 쪽수 바라보면서, 그렇지? 오케이, 예쁘다. 아, 너무 예쁘다. 그렇 아우 예뻐. 거기에서 눈동자만 찍고. 그렇아 예뻐. 지금 되게 좋아요. 살짝 아까 청캄 하던 것처럼 그냥. 그렇죠. 예쁘다. 아 예뻐요. 거기서 카메라 살짝 남겨본다아 예뻐요. 예쁘다 예쁘다. 에렇이 그렇지. 그렇지. 그냥 을까 예뻐. 좋아요. 나왔습니다. 나왔습니다. 다라 씨랑 영진 씨 다음에 찍을게요. 네. 네네 두고 보자. 모르... <웃음> 아니, 내가 뭘 했다고 두고 봐요. <웃음> 빨리 입고 나와요. <웃음> 네. 네. 만...